안녕하세요 부동산 해설남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청약 가능한 곳 중에서 당첨되면 6억 5천 차익 가능한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서울 5호선 강일역이 바로 앞에 있는 고덕택지지구입니다. 5호선 강일역은 3월 27일 날 개통을 이미 했고요. 고덕지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제 5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기 가 이제 강일역입니다. 강일역. 그다음에 이제 9호선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9호선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딱 이제 갈 예정이고요. 이때는 전부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신도시와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쾌적하고요. 여기에 여기 이제 일자리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이야기 쉽게 풀어드려요 먼저 주변 시세를 먼저 좀 알아 봐야 되겠죠 예 주변에 34평이 17억에서 15억 5천 정도 합니다 여기가 15억 5천 정도죠 예 여기서 가까운 데는 한 17억 이고요 여기서 좀먼 데는 이렇게 고등롯데캐슬이 15억 5천 정도 지금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여기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가 강연역에서 거리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 이쪽 주변에 비해서 쾌적함이 조금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기가 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입주시에는 고덕 롯데캐슬 여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랑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이 아파트는 지상 27층 6개동 593세대 분양합니다. 84 스퀘어미터, 34평이죠. 여기는 415세대. 그 다음에 101 스퀘어미터, 여기는 한 41평 정도 됩니다. 여기가 178세대, 어, 2023년 12월 입주입니다. 여긴 거,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지금, 어, 100, 1스퀘어미터 178세대죠 네, 여기는 85스퀘어미터를 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로 예, 진행이 됩니다 추첨제는 누구나 청약을 해서 예, 뺑뺑이 돌린다고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8세대 중에서 89세대는 예, 가점제로 분양을 하고요. 나머지 89세대는 추첨제로 분양을 합니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하게 되고요. 여기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통장에 이제 예치금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청약예치금에 예, 여기 서울에 85, 제곱미터 이하는 300, 100이 이하는 600, 135 이하는 1000, 모든 면적에 이제 1500만원의 예치금이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청약은 어 서울 300만원 여기죠. 여기랑 그 다음에 서울 600만원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공공택지이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렴한 거고요 수도권 거주자 한테도 기회는 있습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제로 입주 후 6개월 이내 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고요 실거주 의무가 최소 2년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5월 30일날 어, 분양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분양가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변에 어, 최근에 분양한 곳들을 어, 보면서 분양가를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분양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가 있고요. 제일풍경채가 있는데 여기가 다 어, 여기서 좀 멉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제곱미터는 어, 이제 7억 9,000에 분양을 했고요 어, 100, 101제곱미터는 8억 9,000에 분양을 했습니다. 제일풍경채는 전용 84제곱미터는 8억 9,000에 그 다음에 101제곱미터는 어, 10억 8,000에 분양을 했네요. 그래서 이번에 분양하는 이제, 어, 이 편한 세상 어반 브릿지는 제일풍경채와 분양가가 비슷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고덕 롯데 캐스 전용 84제곱미터의 시세가 아까 10억 5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세로 이제 시세 차익은 한 6억 5천 정도가 이제 되겠죠. 아,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이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갈 겁니다. <웃음> 네더큰 시세의 차익이 있겠습니다. 이제 분양가와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전용 84제곱미터가 8억 5천에 분양한다고 라 하면 계약금이 이제 20% 1억 7천, 중도금 대출 4회 40% 대출 3억 4천, 중도금 2회 20% 1억 7천, 잔금 20% 1억 7천을 내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가점됩니다. 이제 전용 101제곱미터 분양가가 이 10억 5천 이라고 하면 아 요거는 이제 9억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이제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계약금과 중도금 6회 자금이 필요합니다 총 8억 4천이 이제 필요하고요 돈이 부족하신 분들도 분명히 뭐 대부분이겠죠 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방법을 좀 우리가 좀 찾으면 중도금 2회 정도의 연체는 건설사에서 보통 이제 받아줍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중도금 4회 그러면 6억 3천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2회 정도는 연체해서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주 시에 여기 시세가 84제곱미터가 지금 10억 5천 정도를 하니까 지금 101제곱미터는 시세가 한 17억 정도 한다라고 하면 대출 이제 40%를 받아서 6억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연된 중도금 2회분과 잔금을 대출로 이제 처리하.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 분양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양도 잘 알아보시고 이제 청약을 하시고 당첨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런데 이제 분양도 이제 청약도 작전을 우리가 좀잘 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집을, 집값이 너무 비싸 올라갔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최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양가가 비싼데 대출은 안 된다고 해. 라고 하면서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어, 청약해서 당첨되는 이제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따져보시고 지금 자금 상황 잘 확인하셔서 청약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설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